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상체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어깨 라인 어깨 운동의 시작은 교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팔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해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라인이 잘 보이질 않아요. 자, 구부러진 어깨의 원인은 평소 구부리고 있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과축이 된 가슴 근육과 이로 인해 반대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등근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숙축된 가슴근육은 펴주고 등근육은 조여주어서 어깨를 교정해 볼 거예요. 어깨라인도 확실히 예뻐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팔 운동과 어깨 운동의 효과는 두배가될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손바닥은 하늘로 올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이때 손끝이 사선 앞으로 가지 않게 손끝 방향을 정확하게 옆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에서 살짝 떨어뜨렸다가 다시 옆구리에 강하게 붙여주세요 이 동작을 반복해서 3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작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볼게요. 이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팔꿈치가 뒤로 갈때 어깨도 같이 뒤로 한번 밀어주세요. 즉 손바닥으로만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팔 전체로 원을 그려주세요. 총 3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로도 원을 그려 볼게요. 팔꿈치가 뒤로 갈때 어깨도 같이 뒤로 밀어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팔을 밑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팔 전체를 뒤로 밀어줍니다. 밀어줄 때 팔이 옆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정확히 뒤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이때에도 팔이 앞뒤로 움직이는 반동 때문에 몸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고개나 몸통이 너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배 힘을 줘주세요. 마지막 다섯번째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 상태로 구부려서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고 양손을 뒤쪽으로 뻗어서 팔꿈치를 강하게 펴주는 겁니다. 자, 마무리로 기지기 한번 쭉해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